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2019년 7월 4일 업데이트로 하둠의 영역이 출시됐었죠 8월 7일 새로운 힘 업데이트를 끝으로 하둠의 영역 순차 업데이트는 드디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간의 알파 테스트를 끝낸 하둠의 영역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바이블 영상이네요 그럼 안전벨트 단디 메세요 출발합니다 먼저 하둠의 영역은 메디아 지역 왕위의 정당성까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야 입장 권한이 생깁니다 왕위의 정당성은 캐릭터 레벨 60일 경우에 자동 의뢰로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퀘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퀘스트인지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퀘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보스 페리드를 잡고 알티노바의 바리지 3세를 만나는 부분까지가 왕위의 정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두메 영역에서 권장 전투력이 가장 낮은 곳이 4400인 만큼 전투력이 5000은 돼야 원활하게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운 공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엘리언 지역의 심연장비 한피스당 하둠 지역에서 전투력 40이 버프됩니다. 반대로 하둠 지역의 심연장비 한피스당 엘리언 지역에서 전투력 40이 버프됩니다. 하둠의 영역은 광원석을 통해 빛의 성수를 만들고 빛의 성수를 사용해서 빛의 가오가 있어야지만 사냥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사냥 중 빛의 가오 수치가 바닥나면 일반 필드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일반 필드의 해당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둠, 출츠방어기지에서 사냥 중이었다면 일반 출츠방어기지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하이델, 글리시를 배경으로 진행되고요. 글리시의 경우 이야기 퀘스트를 일정 수준까지 진행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튜토리얼 일부를 완료하면 광원석의 중앙 슬롯에 넣는 균형의 돌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아이템은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혼돈의 결정을 이용해서 강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아이템은 사실 100%로 강화하는 게 속이 편하긴 하죠. 또한 혼돈의 결정은 일일 하둠 흑정령 퀘스트를 통해서도 습득이 가능한데 해당 일쾌는 하루에 한 번밖에 할수 없습니다. 균형의 돌 강화 단계는 오피셜로 나온 것만 300이기 때문에 강화 300을 달성하면 전투력이 2,990이 되네요. 하둠의 필드는 일반 필드 및 용맹의 땅에 비해 월등히 경험치 획득량이 높고 몹의 리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진신화급인 하둠장비와 심연급 하둠장비, 혼돈의 결정, 경험에서 조각상, 암흑주와 이외의 잡템은 드랍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템은 하둠의 흔적 형태로만 드랍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없거나 반려동물의 포만도가 다 떨어졌다면 사실상 나와도 못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둠의 흔적은 최소 발견 대기시간 12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고 행운의 연금석을 사용할 경우에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현재는 하둠의 흔적 발견 대기시간이 120초로 반려동물의 루틴 쿨타임인 85초보다 길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등급에 관계없이 나오는 흔적은 다 주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경험치 획득량이 많고 무게를 많이 먹는 잡템이 드랍되지 않기 때문에 성수만 받쳐준다면 최고의 랩업 사냥터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련의 탑 60층 기준으로 획득 경험치는 2167만이구요. 하둠 3단계로 3분당 690만의 경험치를 먹기 때문에 10분만 사냥하면 수련의 탑 60층 경험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이 흔적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습득물을 포기하고 성수만 허락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76부터 80까지는 1레법업당 전투력이 16씩 오르고 81부터 1레법업당 전투력이 100씩 오르기 때문에 레벨업을 통한 전투력 확보에는 토벌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하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진신화 등급의 하둠 장비는 흑정령에게 검은기운을 통해 줄 경우 달무리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이 아이템은 하둠 장비를 41강 시도할 때 필요한 달무리 흑결정을 만드는 기초재료가 됩니다. 또한 낮은 확률로 심연등급 하둠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반란의 파편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뭐 이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시면등급의 하둠 장비 같은 경우는 하둠의 기운 공명이라는 걸 받아서 엘리언 필드에서 전투력이 상승되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잠재력 전수가 불가능하고 40강 이후 달모리 흑결정의 제작 확률 그리고 장비 강화 확률 이렇게 총 2중 확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에서는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만 사용이 가능하고 영진의 창고를 통한 캐릭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60레벨 캐릭터를 기준으로 한개당 0.05%, 300만의 경험치가 오릅니다. 그리고 경험에서는 본캐에 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보조 캐릭 같은 경우는 가문 버프를 통해 레벨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둠에 잠식된 조각상은 사실상 하둠에서 벌어들이는 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점에 판매 시 20만 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흑주화는 마을에 있는 제르베즈라는 상인에게 우두머리 파편을 구매하거나 차원의 수정의 재료인 비어있는 수정을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인벤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재화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실 겁니다. 사실상 암흑주화는 장비 파편을 구입해서 태고등급으로 변경된 진시면장비를 맞추는 기초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진시면등급의 무기 한피스 제작을 위해서는 암흑주화 약 248만개가 필요하고요. 방어구 한피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111만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태고등급 풀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암흑주화는 총 942만 24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입니다. 하둠의 영역에서는 하둠지식이라는 별도의 지식을 채울 수 있는데 일반 지식을 오픈한 상태라면 1레벨인 상태로 기본적으로 오픈이 되고요 일반 지식과는 다르게 한가지 몹을 꾸준히 사냥하면 해당 몹의 지식 레벨이 오르는 토벌과 같은 방식입니다. 아무튼 생물이 아닌 건물, 토템 등은 레벨이 2까지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의 능력치를 얻을 수 있고요. 다른 지식들은 최대 레벨이 5이기 때문에 능력치를 4씩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필드에서 공격력, 방어력 지식을 가진 몹이 많이 나오는 곳이 가장 좋은 사냥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이전에는 빛의 가구에서 지식 경험치 플러스가 없었지만 2019년 7월 11일 업데이트로 지식 경험치 플러스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3단계가 경험치 및 지식 획득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식은 크게 공략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 하둠 여지도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키포인트만 잡자면, 필드에 공격력, 방어력 지식을 주는 몹이 많은 필드를 골라라. 위치를 선정할 때, 몹이 골고루 나오는 위치를 골라라.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동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에 이미 몹이 리젠되기 때문이죠. 빛의 성수와 빛의 가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빛의 가오는 1단계에서 하둠의 흔적 1단계, 경험치 50% 추가. 2단계에서는 하둠의 흔적 2단계, 경험치 200% 추가, 3단계에서는 경험치 500%와 하둠의 흔적 3단계를 획득 가능합니다. 툴팁상에는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시 빛의 가오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험 결과 총 경험치 획득량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빛의 가오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일반 전투버프 및 고급 전투버프 그리고 핫타임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경험치 버프를 적용받으면 그만큼 경험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성수의 사용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부분은 오피셜로도 공개가 됐죠. 그리고 또 한가지 놀라운 점은 캐릭터의 레벨에 관계없이 빛의 가오 단계에 관계없이 성수 한개는 690만 내외의 경험치가 차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가오를 100% 다 채운 상태에서 유지없이 사냥한다면 어떤 캐릭터가 와도 누가 와도 경험치 1억 1000만 정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사냥 속도에 따라서 빛의 가오를 사용하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캐릭터의 레벨업, 지식작, 주화 획득 모든 것이 3단계가 유리하기 때문에 3단계를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 2단계가 3단계보다 경험치나 습득물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고 차이점은 오직 소요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타임이 아닐 때 3단계를 유지하려면 1시간당 성수 13개에서 2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직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6시간 동안 돌릴 예정이라면 120개 정도 그러니까 3단계를 풀로 채운 상태에서 100개 정도 들고 유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빛의 성수는 광원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각 광원석의 등급별로 성수 제작시 누적되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9%, 희귀 15%, 유일 32%, 전설 82%, 신화 268%, 심연 1204%입니다. 반올림한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유일등급까지는 하위광원석 3개가 상위광원석보다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설에서 신화로 넘어갈 때부터 신화광원석의 효율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만큼 합성 성공률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광원석을 먹여서 성수를 제작할 때 합성해서 상위 등급으로 만들어서 먹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화광원석의 또 다른 사용처인 떠상에게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냐, 하둠을 돌리는 게 이득이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광원석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일렁이는 광원석 장식품 세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 70%에서 80% 기준으로 약 1200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신화강원석을 성수로 제작할 경우에 268% 곱하기 3이니까 성수 8개 하고 4% 정도 차네요. 3단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695만 정도의 성수 한개가 필요하니까 8개면 경험치 약 5500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암흑주와 약 400개, 황금조각상 8개, 그리고 경험에서 혼돈의 결정은 운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죠. 떠상에게 판매할 경우 은화 1 2 0 0만에 플러스 월드경영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걸 하둠의 영역으로 들어갈 경우 경험치 5500만 플러스 암흑주화 400개 그리고 은화 160만 정도를 얻을 수 있겠네요.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핫했던 흑정령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수 없겠죠. 하둠의 영역에서 흑정령 모드를 사용해서 자동사냥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모든 지식이 균일하게 오르게 됩니다. 또한 6시간 기준으로 성수 11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습득물은 성수량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성수를 11개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경험치를 별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동사냥을 이용하고 성수가 없을 때나 자동사냥을 할수 없을 때 흑정력 모드를 사용하는 것은 꽤나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검은사막 모바일 바이블 하둠의 영역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